여러분들 궁금하지 않나요? 뭘까요? 내가 원하는 일 그러니까 원하는 일이 있으면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충카님 저는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요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포아! 자 포밀리하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할거냐면은 자 유인녀 끌어당김의 법칙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 의식적 창조 과학의 정의라는 부분을 할 겁니다. 이 에스더 제리익스 부부 그 머니롤의 저자인 에스더 제리익스 부부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이 세가지 중요한 법칙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첫번째가 유인력의 법칙이었고 두번째가 의식창조의 법칙입니다. 근데 뭐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 사실 뭐 그렇다고 새로운건 아닙니다. 새로운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이 부부의 저서들이 다 좋은 게 너무 이제 뭐랄까요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얘기들이 많이 써있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끌어당김 법칙이라는 게 결국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에다 집중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나한테 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되게 곁다리적으로 많은 책을 보면서 다양한 방법들을 배웠는데 이 책은 네가 집중하는 것이 너한테 온다 라는 얘기를 책 보는 내내 하고 있어요 보는 내내 어, 똑같은 말을 어떻게 이렇게 여러 번할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전 똑같은 얘기하나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 계속 봐도 좋습니다 계속 봐도 좋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은 네,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의 이 부분들 의식창조과학 파트를 읽어드릴건데 어, 읽으면서 오늘도 같이 이렇게 마음공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으면서 네, 복습 겸, 그리고 또 혹시 몰랐던게 있으면은 음, 새로운 것도 배울 겸해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07페이지를 보면은 자 당신은 항상 내면의 존재와 교신하고 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신은 항상 내면의 존재와 교신하고 있다. 자, 보다 광대한 시각을 가진 비물질적인 당신은 언제나 쉬지 않고 당신과 교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의 물질적 몸속으로 들어오던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한 교신의 형태는 아주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당신이 내면 존재로부터 받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교신의 형태는 바로 당신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지금 좋은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안 좋은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지금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느끼는 지금 바로 그 감정이 여러분의 내면의 존재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메시지 또 다른 말로는 신의 언어라고도 하죠. 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받고 있나요? 자 예외 없이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자, 내면 존재로부터 전해지는 교신이자 안내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현재 당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매 순간 당신에게 알려줍니다. 자 다시 말해서 당신이 자기 자신의 총체적인 의도와 진동상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내면 존재는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을 보냅니다. 자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와 일치된 생각과 행동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좋은 감정이 들고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들과 상반되는 반대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는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어, 여러분들이 보통 이 사랑의 행동을 할 때는 보통은 기분 좋고요 어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걸할 때는 기분이 안좋겠죠 당연히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남녀간의 사랑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사랑이죠 그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 이것도 사랑인 거고 그리고 그 돈을 또 되게 의미 있는 곳 가족들한테 쓴다거나 주변 지인들한테 쓴다거나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선물을 위해 쓰거나 어쨌든 간에 내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방향을 쓴다면 은 그게 사랑인 거고 그렇게 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게 당연하겠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소비를 한다거나 돈을 쓰면서도 기쁘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번다거나 나만 생각하는데 그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할때 뭔가 찝찝하고 뭔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할 때는 기분이 안 좋은 거다. 자 감정에는 오직 두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한 가지는 기분 좋게 느껴지는 것들이고 다른 한 가지는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당신은 그러한 감정들이 생겨난 상황이나 환경 또는 조건에 의거, 의거해 그것들을 온갖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에서 감정의 형태로 주어지는 이러한 안내 신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더욱 광대한 내면 존재로부터 오는 교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면 당신은 이곳에 새롭게 이곳에서 새로 품게 된 모든 의도들과 이곳으로 들어올 때 품고 있었던 모든 의도들을 망라하는 자신의 총체적인 의도들로부터 이로움과 혜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이러한 감정 안내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신의 모든 소망들과 모든 믿음들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볼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언제든지 완벽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감정 안내 시스템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안내자예요. 최고의 안내자이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인 어, 거죠. 인생의 내비게이션 인생의 가이드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뭔가 궁금할 때 밖에서 답을 찾잖아요 근데 밖에서 답을 찾는게 아니라 내면에서 찾으면은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어떤 답보다 훌륭한 답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최고의 안내자 최고의 가이드를 여러분의 내면에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 감정 안내 시스템의 이로움을 올바르게 알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바라는 바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음. 그래서 내면의 안내를 신뢰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신뢰하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잘 들여다봐라. 여러분들의 감정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들의 감정이 지금 나쁜 감정에 머물고 있다면은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 간에 그것을 멈추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으면 그걸 계속해서 하는게 아니라 멈추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의 기분이 좋은 상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일단은 좋은 생각들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주파수를 바꾼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이 하던 일을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나쁜 감정을 계속해서 방출하면서 나쁜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걸 느꼈다고 하면은 그 상태에서 멈춰선 다음에 좋은 방향으로 옮겨주라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 나쁜 감정이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과 다른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어떤 생각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다라는 안내 신호예요. 그러니까 그 신호를 방치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멈추고 주파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다 주파수를 바꿔놓고 그 다음에 다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 제가 여러분이랑 같이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책에서 이거는 이따가 어, 마지막에 하고 딴거부터 할게요. 자, 134페이지를 보면은 제리가 질문을 합니다. 아브라함한테 자, 우리가 아주 열정적으로 어떤 걸 원할 경우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고 당신들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원했던 말했던 창조 워크숍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정적인 소망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이마에 살 빠지셨나봐요. <웃음> 아이도 쿠레인님도 이렇게 2만 원 후원도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오실 때마다 2만 원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이 아브라함이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거를 되게 열정적으로 바랄 때는 우리가 그거를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도 이룰 수 있다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너무 강렬하게 진짜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원한다면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러면은 그 열정적인 이 열망, 갈망 이걸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열정적인 소망들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제리가.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모든 일들을 위한 시작 지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즉, 우리와 교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나는 당신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런 진술로부터 시작하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나요? 뭘까요? 내가 원하는 일 그러 원하는 일이 있으면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충카님 저는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에게 1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지? 보통은 우리가 20대에 내가 원하는 일을 찾기만 해도 성공한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내가 원하는 일을 찾는 게 사실은 인생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수 있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진짜 바라는 일이 무엇인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거 그걸 아는 건 어떻게 해야지 알수 있는 거지? 난 진짜 뭘 원할까? 백만장자가 되고 싶나? 아니면은 어떤 유명한 작곡가가 되고 싶나? 아니면은 뛰어난 뭐 MC가 되고 싶나? 아니면 뛰어난 과학자가 되고 싶나? 아니면은 뭐 세계 제일의 미녀와 결혼하고 싶나? 아니면 내가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고 싶나? 정답은 되게 단순합니다. 자, 방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여기 나와있는 방법. 진짜 정확하고도 단순한 방법 나오죠. 뭐냐면은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다.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다 라고 진술하는 겁니다 자그 이유는 그와 같은 진술을 표현하게 되면 당신은 그러한 바람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온갖 종류의 자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어당긴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당신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디에서든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당신에게 적절한 사례들과 선택거리들을 배달해 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창조 워크숍에서 더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당신은 더욱 더 커다란 열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떤 주제나 대상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하게 되면 그것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로 인해서 당신의 감정 역시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그림의 세부 사항들을 자 세부 사항들을 계속해서 첨가하게 되면 그 생각은 더욱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자신이 바라는 어떤 소망에 대해 생각하다가 아직도 그것이 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또 그것을 갖게 되면 얼마나 즐거울지를 생각하다가 이내 그걸 가지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에게 돈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당신의 열정은 시들기 마련이고 당신이 하는 생각들의 위력도 약해지게 됩니다. 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일을 찾고 싶다면 은 내가 원하는 일을 끌어당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일을 알고 싶어라고 진술을 함으로써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일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은 무엇이지? 하고 말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그것에 관련된 힌트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어떤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어떤 책을 볼 수도 있고 그런 걸 보다가 아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찾겠다라는 마음을 머금으로써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는 그런 끌어당김의 자석이 돼서 증거들을 모아가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그런 세부적인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부자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처음에는 부자를 원했겠죠. 난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부자라는 생각이 하나씩 뭔가 디테일이 더해지겠죠. 아 나는 근데 부자는 부자인데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시간도 많은 부자가 되고 싶어. 어, 나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부자가 되고 싶어 뭐 나는 부자는 부자지만 뭐 사회에 많이 기부를 하고 환원을 하는 그런 부자가 되고 싶어 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거기에 대한 디테일을 뭐 예를, 예를 들어서 어그 삶의 모습은 뭐 어떤 아파트에 살고 뭐 에비뉴엘 아파트에 살고 뭐 어떤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니면서 어 그리고 이제 뭐 5성급 호텔에서 뭐 식사를 하는 모습이 내가 바라는 모습이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디테일을 더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생각을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생각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근데 야 람보르기니가 얼마인지 알아? 최소 3, 4억인데 그 돈이 어디 있어? 난 돈이 없어 아난안될 거야 아 그렇게 되면 좋을 텐데 저 돈을 모으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아, 난 능력도 없는데 내가 할수 있겠어? 이렇게 하면서 내가 바라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왜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생각을 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게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그런 것들을 남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여러분 스스로 내면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야, 그거 되게 어려운 일이야. 그거 되게 힘든 일이야. 그걸 해내려면 되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나는 그것들이 없어라고 나 스스로 진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소망을 취소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믿고 나아갔으면 이루어졌을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공감하시죠? 자 여기 이 책에 재밌는 내용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은 전생에서 가졌던 믿음이 현실의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니까 전생에서 가졌던 믿음이 이 현생에서 현생에서 영향을 줍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런거 되게 궁금하지 않나요 아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전생에저게 아, 업을 많이 지었나봐 내가 무슨 죄를 었길래 이렇게 고생을 하나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야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어떻게 저런 뭐 미인을 만났냐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일이 잘 풀리냐 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전생에 얼마나 잘했길래 얼마나 못했길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생에 가졌던 믿음이 전생에 있던 일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나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브라함은